저는 이제 제주도로 갑니다 한걸 아침에 좋겠어요 강행거리, 강행거리 강행. 보호선을 타고 이불에서 외 사람들이 엄청 많구나 차클럽 이제 포토밀하러 갑니다 7번 탑승도고 1시 10분 탑승이니까 카페에 가겠습니다 예, 네. 이제 개인기 탑승하러 가보겠습니다 네. 이제 탑승 완료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번 호텔로 스페인 하러 갈 거고, 대기번을 타고, 네월봉 왔고, 먼저 내려서 버스를 갈아타고, 한번더 버스 해가지고, 호텔갈겁니 날이 좋다. 버스 내기 중. 이번에는 가족 여행이지, 아침에 네. 네. 입국하자마자 바로 제주도로. you <laughs> 아, 그리고 여기가 그니까. 호텔이고 아 여기 항상 그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면서 봤던 곳인데 예전에 왔을 때여기또 네, 이렇게 못하니 네, 제가 먼저 체크인을 하려고 하고 저희 4인 가족이 놀러 왔어요 부모님이랑 저랑 동생이랑 저랑 동생이랑 방 하나 쓰고 부모님 방 하나 쓰고 해서 총두 개를 예약했고 체크인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<목소리도> 로비를 어, 깔끔하네 503, 504키두개 체크인을 했고. 그러면 오는이503 3이까 오백삼호를 자랑 동생이고 당은 뭐 그냥 쏘쏘네요 쏘쏘 쏘쏘고 <웃음> 여기 욕조가 있고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네요 그리고 오션 뷰입니다 오션 뷰. 여기는 진짜 제가 예전에 항상 그 스, 제주로 올 때마다 전 스쿠터를 빌리는데 공항에서 출발하면 이렇게 쭉한 바퀴 돌아서 여기 항상 지나만 갔거든요 여기는 깔끔해요 네 저는 이제 가족분들이 오기 전에 한번 이 인피니티풀이 있다고 해서 여기 다 몽세한 호텔에 인피니티풀 한번 가보겠습니다 복장은 뚱땡이에요 어우 살 너무 많이 쪘다 이제 두달 있다가 바디 프로필을 찍는데 그때까지 빡세게 다이어트를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이거 블루프탑에 알아? 블루프탑 알아? 신기하다 <목소리> 이려두셨나 보다 <목소리> <목소리> 아 근데 좀 추워 날이 추용하기는 아주 좋다. 굉장히 봐어요 제가 한번 들고 있습니다. 혼자 옆에 붙여 아, 좋네 여기 어, 앉아있을 것들도 있고 혼자 노는 것도 있고 물은 따뜻하고 길은 좁고 사람은 적당히 있는데 막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느낌은? 아니네 바 <웃음> 지난번에 <웃음> 아, 혼자 뭐하고 올지 <웃음> 모르겠다 아, 혼자 롤에다가 들어가보았습니다 <웃음>